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풀프라이스 게임이 나온 날이거든요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 인트라게임즈가 배급을 하고 개발...사는... 국뽕인시 소프트웨어네요. 오늘은 기분이 좋같은 날입니다. 얘네들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네 게임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임마다 풀프라이스만 고집하면서도 그 퀄리티는 전혀 못 내고 있는데 그냥 손익분기점이나 빨리 넘겨보자고 발악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은 전형적인 플랫폼 게임인데 보통 이런 류의 게임들은 퍼즐이 그리면 액션으로 액션이 그리면 퍼즐로 덮어버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퍼즐이고 액션이고 2000년대 초반 역기천하에 올라던 플래시 게임 퀄리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동화풍의 감성으로 모든 걸 덮어버려 애쓴 것 같지만 게임이 그린 건 덮지 못한다고요. 게임 내내 왕자의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게임 네, 왕자는 툭하면 어딘가에 걸려서 손을 놓치고 점프가 조금만 부족해도 플랫폼에 부딪혀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플레이어가 볼수 있는 시점은 주존만에서 진행방향에 뭐가 있는지도 no. 모르고 계속해서 죽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실내에도약 시뮬레이터입니까? 비슷하긴 하네요 국보기치 소프트웨어 이새끼들은 플레이어들을 개초수로 보니까 퍼즐이라고 부를만한 퍼즐도 없습니다 클로즈드 나이트메어에서 보여줬던 노가다식 퍼즐을 이 게임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수집요소는 퍼즐이랄 것도 없이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방치된 수준이었고요 아... 대체 내가 왜이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리뷰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동화풍의 감성 이 게임을 다들 동화풍의 감성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나는 59,800원을 주고 인어공주 열러판 동화책 하나 구입하는 게 정말이지 아깝거든요 59,800원이면 모든 출판사에서 출판한 인어공주를 한 권씩 사고도 한 800원쯤 남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놈의 동화풍이 그리 좋다고들 하니 나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동화풍 풀프라이스 게임에서 한 명의 성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한 변명 심지어 성우의 음성과 자막의 속도가 맞지도 않아서 몰입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동화풍 톨프라이스 게임에서 일러스트 스크롤링으로 모든 걸 때우기 위한 변명 심지어 한 컷에 대사 다섯 줄을 처리해서 지루하기만 할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요 동화풍 클리셰로 점철된 스토리를 동화 같은 스토리라 속이기 위한 변명 심지어 그 동화도 인어공주의 일본 특유의 클리셰를 더한 거지만 말입니다 오 동화풍 좋지 거기에 게임이 재미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초에 지네들이 짠 설정도 사파로 망치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으면 늑대로 돌아간다매 저기 위에 비추고 있는 건 달이 아닌가 보지? 오 그래요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달빛이 쏟아졌다는데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구름인가 봅니다 내가 이적 같은 게임을 하는 동안 심성이 뒤틀어져서 그런지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하... 하지만 이쯤에서 한 번쯤 진정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차분히 이 게임의 장점을 돌아봅시다 풀프라이스 게임인데 플레이 타임이 3시간 30분이라 저같은 게임을 빨리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화풍의 감성이라고 빨아지기며할 바에는 모바일 게임에 있는 도크롤을 하세요 퍼즐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이 게임보다 30배는 싸거든요 메탈캠미 게임에 매기는 가격 메탈 프라이스는 12,000원입니다